결국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앉아가지고 주치고 월급이나 타내고 있는 거 아니니? 다른 회사 가봐 그렇게 일해봐 바로 잘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닐 거니에요 아, 아, 아. 시작이 3월이었고 4월, 5월, 6월 3개월 지났. 3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네가 맡은 게두 달이 됐다고. 두 달이 걸려 야 일처리하는데 두 달이 넘게 걸리는 게 말이 되냐? 일을 하,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사직서 있지 않냐 여기? 뭐 뭐라고? 하잖아. 야 뭐라고? <웃음> 네. 네가 끝나면 내 뜨세요. 사직서 아냐 <웃음> 자 이제 학교 갑시다 안전 벨트 맺지? 네 오케이 아빠 바쁜 야 다른 아버지들보다 자주 놀아주지 않냐 아빠가 응? 아인데? 아 <웃음> 들은 어. 월수 금. 어 어. 월수 금을 쉰다고? 어. 그렇게 쉬는 회사 아빠도 다니고 싶어. 야, 근데 너는 왜 아빠가 저녁에 퇴근하면 말을 안 붙이냐, 아 솔직히 얘기해봐.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니, 아빠... 아빠는 포켓몬빵을 어. 많이 구해 그렇지, 야,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네 포켓몬빵 구하느라고 어? 야 아빠가 그냥 가만히 앉아 갖고 포켓몬빵을 구하는 거 맞냐? 그래, 인프라 구축이 네이 어, 사람이 구하면 또 연락이 오고 저 차, 사람이 구하면 또 연락이 오고 응 가보자, 가 가봐, 어, 가만히 봐 어. <웃음>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공사중입니다 힘들어 죽겠네힘들해주겠어신 주겠니? 신기해 주요니 신기해 주겠니? 신기해 주나기니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음? 이거 사주기 전까지는 그 뭐지? 바디로션? 얼굴에 바디로션을 발랐습니다 얼굴 피부가 몸뚱이 피부보다 안 좋아 <웃음> 아 목에 주름이 또 그게 이제 같이 나이를 먹어 가니까 와이프가 서른 여덟 제가 이제 서른 아홉이다 보니까 내가 본인보다 늙어 보이면 괜찮은데 간혹 내가 본인보다 젊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안 돼요 나는 큰걸 바란 게아니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큰걸 바란 적도 없고 기대도 안 해. 근데 이런 마음 씀씀이가아 정말 결혼을 잘했다. 나 이제 출근한다. <웃음> <웃음> 고마워 인사해줘서. 제 가방인데. 네. 아 이거 어제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화장품을 주셨는데. 같은 생각인가봐요 피부가 몸뚱아리보다 안좋아 가방이 제 몸값보다 비쌉니다 이 안에는 보여드릴 순 없지만 아, 는 카메라도 있고 뭐, 뭐 견적서, 그리고 가맹계약서 등, 등등등 이 한몸, 이 몸뚱아리보다 비싼 것들이 저 가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무거워요 삶의 짐을 어깨에 메고 다닌다는 그런 느낌 집에 있으면 은저두 여자가 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데 밖으로 나가면 가방이.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지만 와이프는 어쨌든 1 2 시에 또 출근을 하니까 거의 이래요. 마주칠 일이 없어요. 눈이 인사 하는 정도면 사이가 좋다. 근데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 드라마를 보면은 남편이 출근하거나 와이프가 출근할 때만 둥치 안고 뭐 뽀뽀하고 막.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렇지내다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이번달이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낫고 사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그래도 이번달도 힘들어 지난달도 힘들었고 지난달도 힘들었어 언젠 좋았나 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경제권 누가 중심이 되느냐 이 가장 큰 뭔가 기싸움일 수도 있고 주도권을 누가 가느냐 음, 일단 저는 저에겐 경제권이 없습니다 수억 원을 날렸잖아 비록 저는 경제권이 막탈당했지만 저는 그래요 어, 각자 번돈 각자 쓰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모든 남자들은 고개를 숙여서 난 돼. 어? 당당하게 어?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밥을 못 먹었네 아.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30분 밥을 못 먹었습니다 매번 이래 매번, 매번. 어. 역시 미대 출신이라 아니야 그좀 하지마 역시 미대 출신이라 이제 취미생활이 좀 남다르지 가족 모두 다시 함께 잘 그리네 보통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나면 남자들 고민이 응? 쉬고 싶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못 쉬는데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조용한 날이 있습니다. 뭐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 떠드는 얘기 뭐 들어주고 학교 생활 어땠냐 막뭐 와이프는 또뭐 그런데 오늘은 유독 조용. 또 조용하면 또 불안해요.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면 될까 막 그런 고민들 보시면 봐봐요. 침대 하나, 제 침대 하나. 이게 부부 생활이 있어서 각 방은 조금 뭔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각방 쓰진 않아 같이 자 그런데 이제 침대는 각각 쓰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한 공간에 있지만 개인이 존중받는 12년차 유부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영상 올라가면 또욕한 바가지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혼 잘했다는 걸 못했다는 진짜 거야 진짜 잘하신 거죠 생일과 완벽한 내조 뛰어난 미모 칭찬님만 아니고. 칭장님 <웃음> <웃음> 진짜 잘생겠죠이저자요 누가? <웃음> 그러니까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어떻 말했어? <웃음> 아, 진짜 믿음직스럽다믿음가 목소리 아잘 감아온다고? 예? <웃음> 잘 감아온다고. 예.